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불을 받아야만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회복이 될수 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잦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슬럼프도 오고 탈진도 되고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욕도 할수 있고 슬럼프도 오고 탈진도 되고 좌절도 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방팔방 다 해봐도 오늘 세이나다 가봐도 돈 내고 가든 어디 가든 다 해도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병 고치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병원에 가는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가 하고,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거 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쌓여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하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는 두 분이 연합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못깨달리니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왜?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타락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서 내가 더 많이 오염이 될수 있거든요 그 내가 나도 타락하면 다른 선한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게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될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은혜 떨어지면 다 죄의 오염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환자가 병균이 뭔지도 모르는데 감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약도 써 보고 저런 약도 써 보는데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들이 오잖아 병원에. 그럼 병원에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집에서 쉬면 될줄 알았는데, 그 증상이 쉬면 쉴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더 열병이 나고, 그러면 감염이 된 거거든. 증상이 심하니까 병원에 오거든요. 자, 병원에 와서, 지난번에 김남독 전사, 저, 저, 김남독 사모님도 풀장 갔다 그랬나? 어디 물놀이 갔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물놀이 갔는데, 자기 혼자만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은 귀에 다 들어가고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귀에 들어간 물도 조금씩 빠질 수 있고요 귀 안에서 스스로 중화작용을 해서 물을 말려 버려요 우리 몸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면역이 약해지거나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세력이 보이지 않나 어떤 거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다가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종합병을 가지고 암 환자들에 맞는 그 항암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돼 결국에는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 나다 죽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다 유언 다이대요 젊은 사람이게안 죽어요 예? 힐스 한다고 안죽습니까 옛날에 저기 저기 누구야 코미디언 거그 김영곤 씨는 힐스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내가 화장장에 갔다가 그저그 그 뭐야 우리 장인어른 화장하고 나서 어디 에 있지 그 저기 뭐야 연화장이라 그러나 어디 그 이게 쭉 항아리 안에다가 놓잖아요. 네? 납골당 거기 가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다놓놨는데 가장 멋있을 때 가장 이쁠 때 가장 잘났을 때 젊었을 때 사진을 같이 부여놨어요 가족사진하고 본인 사진 그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쭉 돌아갔어요. 생년월일이 쭉 나와 있어요 몇년몇달 며칠 몇년생 이렇게 몇년 출생 몇년 사망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젊은 사람도 진짜 많이 죽네 젊은 사람도 정말 많이 죽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안 죽는 것 같은데 납골당에 가니까 매일 제일 죽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납골당에다가 전시를 하더라고요 얼른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에 있는거예요 참. 몸에 감염이 생기면,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서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점점, 점점 더 커져요. 육체 질병도 이렇게 감염되게 해서 진조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 입에서 인간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온다면 감염된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오고 싶지 않다. 찬송하고 싶지 않다. 성령충도주고 싶지 않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럼 내 감염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왔다. 기도하여서 한다. 능력받아야서 한다. 할렐루야. 교회들마다 워낙 기도 안 하는 주의종들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이게 정선이 됐어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설교만 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마귀를 최초로 경험을 한 때는 불세례 책,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책세 번째 책에 나오는데, 주님 나도 영안이 좀 열어져서 예수님만 만나고 천국만 가고. 나도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이, 영안 열어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영안 열어. 그래서 나도 막 기도하는데, 나는 실제 그들보다 더 많은 양의 기도를 했는데도 영이 안 열어지더라니까. 근데, 영안 열어달라고 할 때는 안 열어지고, 영안이 열어달라고 하다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옛제나 진짜. 입에서 막 시시 나고 조금만 더 하면 욕이 나올 뻔 했어요 근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기도할 때 영안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쌓여서 집에 와서 한순간에 눈이 열어졌어요 그날도 삐져가지고 기도 잘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삐졌어요 하려고 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눈물하고 그러면서 에이씨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속상하고 그렇게 보여달라고도 해안 보여주고 코너에 몰릴 때는 주님이 잠깐 보여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빙글 졸음이 오기 시작. 어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수면제 먹은 것 같네. 어, 사모님 왜 이래? 벅로 쓰러졌어요. 근데 사모님이 부엌에서 그릇 닦고 물 틀고 이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귀로 그런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보좌가 눈 앞에서 쫙 퍼졌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천사가 호명할 때마다 죽은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툭, 툭. 바들바들 떨면서 심판이 직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그 자리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없습니다 쭈 이렇게 판결을 대자마자 마귀가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끌고 지옥을 끌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억울해요 몰랐어요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저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막 <웃음> 소리. 어떨 때는 마귀가 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러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나는 옆에서 서 있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웬 괴물같은 마귀가 나타났는데, 콕 머리를. 하... <웃음> 여러분, 마귀가 사납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납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들이, 짐승을 사냥했어요 짐승을 사냥했는데 사자들이 막 물어뜯고 있는데 수사자가 와서 털 달린 수사자가 그렇게 하니까 암사자들도 옆에서 그냥 안 문은 나고 자기들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사냥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보면 막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긴장하게 되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저렇게 사냥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다 놔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놔버리고 그래서 마귀 구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사랑해 그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넘겨주세요. 아무게손도가요 권사가요, 집사가, 장로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어떻게 도덕질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요.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가 참수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인데 사탄이 마귀가 그러는데 사탄에 대한 이름의 뜻이 따로 있고 마귀에 대한 뜻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거기인데 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거짓말 장애 속임수 큰용 빼면 오래 늙은 용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도 기 하는데 계속 중복이도 하세요. 충복이도 아버지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회개했지만 너는 왜 계속 도또 죄를 지어야 할까 이러면서 참수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부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단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이지 않고 그두 가지 일이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사역이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하시고 마귀는 참소를 해요 정지하고 참소하고 미워하고 주님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영혼 짓도 줄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고 아이고 주여 나 어떡해 나 어떡해요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꽉함 성전터가 막 요동하고 문지방에 요동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복이도 하시면서 막 사실적으로 중복이도 사실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들아 딸아 너왜 그렇게 사느냐 너 슬럼프이게 해야지 너는 감염되었다 죄에 감염되었다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나라를 생각한 것은 다 똑같은데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나의 영적 상태,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감염이 돼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 많지만 잠재되어 있어서 감염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죄가 죄로 발전되진 않았지만 죄의 기질이나 성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걸 죄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속에서만 쌓여있더라니까요. 같이 봅시다. 죄는 자각할 때까지 오면 감염이 심각해진다. 죄가 내 안에서 자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폭발하면 겉잡을 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불받을 때 알았어요 불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화로다 나연방하게 되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망할 짓을 한줄 알면서도 죄인들하고 같이 있었으면서도 내가 겁없이 살았다 자기가 망해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왜 불받으니까 더 아는 거예요 불받으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세균이 너무 많은 거야 말씀만 전하고 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균이 없는 줄 알았더니 불이 임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여러분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 몸에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몸에 염증이 생긴다니까 네? 그것이 나타나면 발병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로 발병했다 병이 발병했다 감염이 되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항체 건강한 항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초등교의 성도들도 왜 그들이 이론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했느냐 능력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깨닫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외부적인 능력이 확 임해 가지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더 크고 힘 있게 할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이끌 수가 있어요 사단이 계속 참소하잖아요 야 예수 믿어 기도해 그러나 소극적으로 기도하게 그러나 열정을 갖지 못하게 말씀으로 믿어 말씀이 살아있잖아 그래서 네가 교회 나오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뒤집어 난다니까 뒤집어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 하시느냐 나에게 계셔서 정폭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정도가 달라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복이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또 중복이도 하시고 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5절 18절 쭉 보면 교회는 그래서 술집도 있고 죄도 있고 주변에 있는 이런 데에 가서 교회가 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 진정 집사님 어디 갔지? 아이고. 집사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옆에서 같이 의시아의시아서 기도해주고 잔소리도 하고 닦으세요 집사님 예. 뭐 은사가 있는 것처럼 날 위해서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주님 교 집사님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닦을 때는 주님의말에서 닦아야 돼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닦아야 돼요 예? 주님의 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의회 성도들이 옆에서 도와주든지 이야기하든지 가자고 그러면서 배하 고프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곧면하기도 하고 예언자다, 뭐다, 선자다, 그렇게,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성도로 알고 그렇게 하세요. 병자잖아, 지금 병자. 정신적인 병자. 예.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불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 안에 몇 프로 남아있어요. 그몸 안에 몇 프로가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여기 오고, 그러다가 또 도지면, 정신이 확 돌면 또 나가고, 그러다가 또 어디 어디 헤매다가, 정신 잠깐, 몇 프로라도 잠깐 돌아오면, 나 주님의 귀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귀에서 왜 이렇게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있냐또 이렇게 또 소문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어느 정도 역사하시느냐. 마음은 아는데, 실제로 육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 정신영과 정신의 분리, 정신적인 부분과 육적인 것의 분리, 감성적인 것과 지적인 것의 분리, 의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분리, 말과 행동에 틀리게 하고 감정에도 속도 조절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다 파열되게 만들고 조절이 안 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일반 성도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좋아야 되고 육체도 아주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잠수하느냐참 궁금했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이용해서 사역하는 성도를 이용해서 그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차이가 있게 차이가 있으면 더 차이 있게 만들고 부부간에는 더 떨어지게 만들고 성질이 급하면 급한대로 더 역사하고 성질이 참으면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장 적합한 단어가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교묘하게 가족들 간에 등을 돌리게 하고 형제들 간에 등을 돌리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마귀의 조득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집사야 근데 나하고 같이 청년때부터 신앙생활을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쑥쑥 잘 자랐어요 궁금한 것은 내가 지도해주고 야 기도하러 가자 피곤해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야 잠자고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엎드려서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눈꼽 띄지 말고 하품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해 집에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 바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제생각면 출근, 출근하자마자 출근 또 자서 기도하고 왜 같이 세탁소를 하고 같이 제품 공장 다니고 같이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 그게 몸에 비해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일찍 결혼했어 왜 너무 빨리 사모님이 나타났어 좀 천천히 나타나지 뭐가 급해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환장을 하고 그래 그냥 환장을 하더라고 그냥 저 그냥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달라들고 몸으로 대시하고 막 그러더라고 거꾸로 그래서 내가 눈이 미쳤어 음란기가 조금 믿기는 있어야 결혼도 빨리 하긴 하는 것같기는 한데 음란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나도 누구한테 그 말을 배웠어 크리스라고 하는 그 전도사한테 배웠어요 어쩌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같이 옆에 있을 때 신앙이 잘 자라다가 내가 결혼해서 먼저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고 고비가 오니까 넘어가지 못해요. 전화로 이야기 하고 권면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내 기도 분량하고 틀린다니까 나도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교회 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불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자기의 감염 여부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속적인 믿음으로만 찾고 있으면 내가 뭔가가 감염된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더 열정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더 헌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고 새로운 믿음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가실 때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소극적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제자들 다 풀어놨는데 세계가 뒤엎어지잖아요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능력도 더 받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열정도 있는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더 많아지고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산에서 그변화산에 내가 가봤어요 그 변화산이 헬몬산인데 할리스인 사람들한테 정말로 에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가는 곳이에요 네. 자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엘리야도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구보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정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약하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열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쌓여있는 믿음이 자기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불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예. 자단의 세력을 좀 이기시고 예.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많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불 받아야 한다 같이 합시다 불 받아야 한다 불 받아야 한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이사야도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다시 제2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죽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성질이 사났고 다양한 일을 획책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앞에 박살이 날 것이고 내 기도에 부서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자 변해서 중복이도 하시고 내네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중복이도 하시오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회복하는 날이 오고 영이 회복될 때 물질도 회복되고 모든 환경과 자녀들까지 다 회복되게 하여 최시합자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그 주임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니 예물에도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에도 불이 붙게 하시고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슬럼프에 빠지는 성도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활력가 고난 속에 병중에 있는 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